다나카성인은 간츠 초반부에 등장하는 로봇 형태의 외계인입니다 정확히는 로봇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근육질의 조류형 외계인이지만 실사판 영화에서는 그딴 설정 개나 줘버렸죠 당연히 예산 문제일 테니 그냥 모른 척 해줍시다 이름이 다나카성인인 이유는 동명의 일본 가수를 닮아서 그렇다는 막나가는 설정이고요 좋아하는 것은 카세트 라디오로서 언제 어디서나 자체 부금을 깔고 다니는 음악 중심형 외계인입니다 하지만 케이에게 라디오가 파괴되자 극대노를 시작, 본격적인 전투모드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전투방식은 난타 위주의 초근접전을 위주로 하는 전형적인 인파이터로서 꽤나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의 파운딩 실력을 자랑하고요 그 쫄깃한 생김새만큼이나 맷집도 최강 웬만한 공격으로는 흠집조차 낼수 없는 탱크같은 내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로켓 연료를 사출하여 비행이 가능하고 입에서는 강력한 위력의 음파광선을 발사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어딘가 우주주한 느낌이랄까요 참고로 애니판에서는 이름이 스즈키 성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여러 대의 개체가 떼를 지어 등장 단체로 음파광선을 쏴제끼는 어마무시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거기다 거대한 새의 모습을 한 보스모까지 가세하여 단층 더강력 넘치는 전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거대한 근육 우주새의 활약이 궁금하신 분들은 슬쩍 한번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존 문제감 하나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 지금까지 간치의 다나카 성인이었습니다. 디스트로이어는 오딘에 의해 창조된 무적의 철갑 로봇입니다. 아담한티움과 우르를 능가하는 정체불명의 금속으로 제작되었으며 오딘의 마법이 부여되어 있어 매우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데요 극중에서는 고대 겨울의 상자를 훔치러 온 서리거인들에게 참교육 을 시전하며 등장 개쩌는 임팩트에 첫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남산위의 소나무 뺨치는 단단한 철갑이 둘러져 있으며 널찍하고 광활한 맛박에서는 따스한 스뎅 미가 흘러 넘치죠 몸 바깥쪽으로 예쁘게 가시가 둘러져 있어 스킨쉽은 무리 괜히 스치기라도 했다간 많이 따가워 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주먹질도 굉장히 센 편이죠 하지만 이 친구의 진짜 주특기 는 다름아닌 얼굴광선 수줍게 감춰져 있던 면상이 활짝이 그랜드 오픈되며 박진감 넘치는 열성 공격을 장렬 시킵니다 누가 아니랄까봐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죄다 아작을 내버리죠 뿐만 아니라 맷집도 완전 대박 시프의 창을 정통으로 쳐맞고도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온몸의 철판을 살포시 까뒤집으며 야무지게 부활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고 질기고 튼튼하고 이쁘고 세련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야말로 우주 최강의 로봇 그 자체였죠 하지만 버트그러나 이게 웬일일까요 이제 그만 영화를 끝내고 싶었던 감독님에 의해 급하게 너프를 먹은 디스트로이어는 갑자기 각성해버린 토르에게 신나게 쳐맞은 뒤단 한방에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같은 최후였죠 참고로 디스트로이어의 잔네는 이후 실드의 손에 들어가 필콜슨 요원의 새로운 무기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아스가르드 최강의 로봇병기로 만든 대따 큰 광선총이라니 정말 신박한 재활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9년 주먹질 대신 총기를 난사해대는 무서운 학생들이 등장합니다. 곧 갱단을 조직하여 지역 전체를 점거해버린 무서운 학생들, 일명 프리파이어 존이라는 무법 천지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이를 보다 못한 교육당국은 불량 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로봇 교사들을 제자 프리파이어 존에 있는 케네디 고등학교로 부임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의 정체는 교육용이 아닌 전투용 로봇이었고 이를 모르고 함부로 깝치던 학생들은 그야말로 생지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처음엔 그냥 맨손으로 살짝 좁해는 수준이었으나 갈수록 폭력의 수위가 선을 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학생의 모가지를 부러뜨려 목숨을 잃게 만듭니다. 이쯤되면 사실상 교육용이 아니라 사륙 로봇이라고 봐야겠죠. 서상가상 중반 이후부터는 원래 기능이었던 전투 옵션이 얼라 학생들을 상대로 진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가 어디죠 지나가는 애들도 총한 자루씩 다 들고 다닌 다는 gta의 나라 united states of america 선 넘은 교사들을 상대로 펼쳐지는 선 없는 아이들의 하극상 대잔치 이에 질세라 교사들도 스스럼 없이 살가죽을 까지끼며 숨겨왔던 전투용 살상병기를 꺼내들게 됩니다 가장 먼저 근접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드릴 암 강력한 위력을 가진 화염방사기와 팔에 부착된 대전차용 로켓 런처 심지어 막판에는 거의 반파된 모습으로 충격적인 비주얼을 선사하며 공포영화 뺨치는 짜릿한 전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80년대 아날로그한 감성이 느껴지는 투박한 특수효과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설정이 돋보였던 폭력교실 1999 아직 못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시가미 히로는 영화 이누야시키의 메인 빌런이자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원래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지만 어느 날밤 공원에서 멍을 때리던 중 무려 ufo에 치여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don't worry be happy 천만다행스럽게도 외계인들의 최첨단 하이테크가 작렬곧 시시가미는 온몸이 로봇으로 개조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온몸이 쩍쩍 갈라지며 사방 천지에서 무기 가 튀어나오는 진격의 변신 로봇 하지만 이 친구 그동안 쌓인게 좀 많았던 듯 어느덧 자신의 힘에 완전히 도취되어 폭주를 일삼게 되는데요 부모님의 이혼은 시시가미의 성격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사는 엄마는 밤낮으로 일만 하다 최장암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고 반면에 두 사람을 내친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는데 시시가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나만 불행한 걸까 어느새 시시가미는 매우 화목해 보이는 낯선 가정의 침입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를 가열차게 표출하고 마는데요 스스로를 슈퍼 히어로라 칭하고 나아가 신이라고 말하는 남자 하지만 너무 나대고 다녔던 탓일까요 결국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의 추격을 받기 시작한 시시가미는 그대로 어디론가 도주한 뒤 음둔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언론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자살을 선택 설상가상 자신을 숨겨주었던 유일한 친구마저 경찰들의 총격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모든 걸다 잃게 된 시시가미 히로 눈이 뒤집혀지고도 남겠죠. 이후 그는 TV와 PC, 스마트폰을 통해 악플러들을 추적, 무려 모니터를 통해 원격으로 쏴죽이며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하는데요. 급기하는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거대 전광판을 이용 거리에 나와 있던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쏴재끼는 전대미문의 명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손가락으로 총 쏘는 신용을 하며 입으로 빵빵빵을 외치는 시시감이 싫어. 부끄러움은 관객들의 몫이죠. 등짝에서 불꽃을 내뿜으며 초고속 비행이 가능하고 뽀송뽀송 탄력 넘치는 방탄 피부를 장착. 강력한 위력의 빙병기는 물론 귀염포 짝한 호밍 미사일도 파이팅 넘치게 쏠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싸움 도중 의식을 잃게 되더라도 비상장치가 작동되며 자동 전투 시스템이 전개 순식간에 적들을 쓸어버리는 개 사기급 능력도 가지고 있죠 자신의 목표는 오로지 일본의 멸망 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신개념 사이코 살인마 막강한 힘을 손에 넣은 삐딱한 10대 청소년의 소소한 일탈이 지구 멸망급 텐션으로 가열차게 펼쳐집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생긴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웃음> <웃음> 그래, 이마시아. 울트론 얼핏 저금리 서민대출 마냥 햇살 돋는 이름이지만 실은 울트라와 드론의 합성으로서 초월적인 힘을 가진 무인기기를 뜻합니다. 마블 세계관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악당 중 한명이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메인 빌런인데요. 치타우리 종족의 뉴욕 습격 사건 이후 끔찍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토니가 브루스 배너와 손잡고 심혈을 기울여 제작 여기에 마인드스톤이 작용해 탄생하게 된 최강의 인공지능입니다. 깨어나자마자 자비스를 공격해 회생 불능으로 만들고 개박살난 아이언 리전의 몸을 빌어 가열차게첫 등장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벤져스부터 사라져야 한다며 되도 않는 개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어벤져스와의 첫 번째 격돌 이후 소쿠비아에 있는 하이드라 기지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울트론은 곧바로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를 자신의 편으로 영입한 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먼저 남아프리카의 안매상인 율리시스 클로를 찾아가 비브라늄을 구입 그 자리에서 내고 없이 계좌이체로 쿨거래를 시전하는데요 하지만 토니 에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눈이 돌아가서는 그의 팔을 댕강 다시 괜찮냐면서 사과를 하다가 냅다 걷어차 버리는 등 혼돈의 카오스가 귓방맹이를 후리는 느낌으로 철부지 같은 만행을 저질러댑니다. 이후 서울에 있는 유전학 연구소로 찾아가 헬렌 조 박사를 세뇌시킨 울트론은 비브라늄 신체의 마인드 스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궁극의 바디를 제자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피지컬 깡패로 거듭날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보란 듯이 나타난 어벤져스에게 냅다 빼앗기고. 합니다. 참고로 이 바디는 이후 자비스의 의식이 업로드되어 비전으로 재탄생 하게 되는데요. 울트론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 써서 개준거나 다름없는 셈이었 죠. 결국 남은 비브라늄을 몽땅 끌어모아 얼티밋 울트론이라는 최종 형태로 변신 지구인들을 모조리 전멸시킨 뒤 모든걸 새로 시작하겠다며 그 유명한 소코비아 재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The Vibranium core's got a magnetic field. That's what's keeping the rock together. If it drops? Right now, the impact will kill thousands. Once it gets high enough, global extinction. 스코비아에서 벌어지는 최종 전투는 상당히 멋지게 그려집니다 엄청난 수의 울트론 부대가 등장하여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전작에 버금가는 슈퍼한 팀업 액션이 장렬 다른 건 몰라도 액션씬 하나만큼은 이쁘장 화끈하게 잘 뽑아주었었죠 물론 울트론의 능력이 원작보다 심하게 너프되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쉽지만 이런 걸 무려 실사로 볼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면 꽤 선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Okay, nope. awesome.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 하루하루 하루 연명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생 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